합니다. 커넥터들을 연결하고요 분해의 역순 조립을 시작합니다 모든 작업이 끝났습니다 뒷좌석에서도 음료를 복원할 공간이 생겨 편의성이 많이 올라갔네요 충전단자에 전원도 잘들어옵니다 대략적인 사이즈는 이렇습니다. 톨사이즈 정도의 음료컵이고요 2열 컵 홀더 장착이었습니다이러습니다 설명